메주스요일베렉터 뷰리입니다 오늘은 바캉스를 맞이해서 쉐리 바캉스 네일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트 시작하러 가볼까요? 아 사실 영상은 소리가 안난데 네? 윤진님의 소리 안난다는데? 소리가 안나실까요? 윤진님 안녕하세요 빽언니 안녕하세요 꿀지님 안녕하세요 음. 용영님 안녕하세요 소리 안 나요? 어, 아! 브릿지 오와! 소리 한 번만 더 들어줄.. 아아.. 아 나네.. <웃음> 아 난.. 나 좀.. 나 나세요. <웃음> 아 이건 나와요? 네 인스타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아트 제리바캉스에요왜 <웃음> 웃어요? <웃음> 이거 저게 열다푼다 쓴다 이거 품절이래요 분명 나 개수 남아있는거 보고 사용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미... 매장에서 품절이래요 매장이 나빴지 뭐야? 갑자기요? <웃음> 작년에도 제가 자주 사용했던 거긴 한데 그래서 와니! 와니를 주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와니를 진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에듀케이트 선님들이 들고 오셔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이런 식으로 와니에 파도 치는 거? 음. 응. 그래서 그 기법으로 대리석도 할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 하고 들고 왔어요 으 이거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이거 뭐 같아요 여러분 이거 고 저는 인어 꼬리라고 했는데 장 감독님이 막 네. 돌고래 아니냐고 그러고 막 이상한 거어 맞아요 윤진님 역시 윤진님 알아보네 아트 한번 시작해볼게요 오늘 네. 어, 왜 이렇게 앞에 쿵쾅쿵쾅 난리 나요? 난 아니 장 <웃음> 감독님 아니, 아니 왜요? 아니, 왜요? <웃음> 아니 <웃음> 베이스 베리굿 베이스 롱래스팅 베이스부터 야겠습니다 피글렛 네. 어, 아니지 <웃음> 아왜피글렛이야 그... <웃음> 아무도 인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 요 아니야 윤지님은 인어 꼴려고 했어요 피글 베리 굿 베이스 롱래스팅 베이스 바르고 큐라링 할게요 아니 그 뭐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발송이 된대요 베리곤 내일 글로우 베리곤 내일 글로우 통짜리고 인기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품절이 었는데 오늘부터 또 순차적으로 배송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용제품에 쓰려고 가지고 왔어 위 배송이 되는게 아니라 베리곤 베리홈페이지 아, 우리한테 온다고? 아그 언제 지 모르니까 확인하고 있대요 아 확인하고 있 여러분 아니래요 <웃음> 음, 일단 오늘부터 하곤 했는데 정확하게 확인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웃음> 근데 글로우 진짜 예쁘잖아요그 바틀에 약간 그라데이션 된 것도 예쁘고 음, 베리고 본사에서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이라고 말은 했는데 정확하게 알아본다고 하네요 열로님이 음... <웃음> 가상항이 들어오면 또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응, 이거 진짜 예뻐요 근데 이거 보여 드릴게요 내가 나 예쁘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 내가 쓰고 깜짝 놀랐거든 음, 음. 1번이 음. 이거봐 음. 짱이죠 진짜 예뻐 이 빛이 엄청 많이 들어오네 음. 진짜 저... 장난 아니죠 그리고 색깔 자체가 진짜 사계절 내내 쓸수 있게끔 베리굿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입고할 일 서비스 신청해놓고 들어오자마자 빨리 주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추천 하늘색 빨. 저는 이 하늘색도 되게 예뻐요 막상 바르면 약간 소라 색깔은느이져서아 음. 어, 이거 젤이에요 진짜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쁜 그래서 요 아이를 써보도록 할 거예요. 오. 음, 이데 진짜 너무 예쁘다. 자, 요렇게 발랐고요. 루센트에 있는 글리터. 205번 글리터. 바탕에 먼저 바르고. 율로님이 더우셨나봐요. 에어컨을 트셨네요 어머니 아침부터 바쁘셔가지고. 그쵸. 이거 저는 처음에 그 루센트가 아홉 가지에서 한 가지가 글리터인 거잖아요. 글리터가 뜬금없이 왜 들어있니?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글리터를 활용해서 이제 루센트를 아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 직접 내가 아트를 해보니까 왜 하는지 알겠더라고. 깔렸으면 진짜 엄청 자글자글하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그냥 이렇게 막 발라도 옆에서 보면 오버레이가 그냥 막 그냥 돼 있어요. 얘가 진짜 매끈하게 뭔가 자글자글하고 그냥 바르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글리터가. 그냥 하고 큐어링.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 위에 나는 1번을 바를게요 2번 바를까? 응, 나 2번 바를게요 1번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2번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유튜브 인스타분들 모두모두 안녕하세요 이번 이제 그냥 크리스탈 은색 있는 요아이를 UI. 위에 살짝 올려줄게요 그냥 이쁜 것들끼리 섞어 바르는 섞어 바르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진짜 예쁘다. 이게 화이트한 느낌이 같이 들어가서. 응. 근데? 밑에 은색이랑 조금 섞이면서 얇게 발라줄게요. 그 열론님 제가 젤크를 준비를 안 했어요. 꼭 와이퍼도 같이 들고 오셔야 돼요. <웃음> 저 목소리 출연 한번 했다고 이제 그냥 말하는 거 보고 가죠. <웃음> 이렇게. 진짜 완전 장난 같지? 그치? 연론님 빨리 물 보고 와요 반짝반짝 거리지 장난 아니지? 왜 이따 대답 안 해? <웃음> 말하지 네? 말하지 <웃음> 뮤지어는 해도 돼요 어? 예뻐요 이런 건와아 예뻐요 <웃음> 근데 진짜 자글자글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베리굿이랑 한번 합쳐서 발라봤고요. 음, 진짜 예쁘죠. 위에 살짝 그 오버레이 하고 난 다음에 컬러칠할게요. 베리굿 클리어 젤로. 금요일 예정이라고만 연락이 왔는데 어 이제 또 금요일이요? 응. 오늘이라면서요 그랬는데 금요일 예정이라고 말한 걸로 봐서 금요일에 도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금요일에 보낸다고 하시는 걸 수도 있어서 입고가 되면 품절 풀어달라고 연락드렸거든요 여러분 그냥 그래서... 내일 베리굿 방송이니까 그럼 쫄라요 <웃음> 아 당장 보내달라고? 응. 내 <웃음>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글로우 당장 글로우 보내주세요 당장 라고 <웃음> <웃음> 일단은 입고 알림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고 알림을 해놓으시면 바로 들어오면 바로 겟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큐어링 하고 바로 컬러 칠할게요. 컬러는 파랑색 그래도 많이 해야 되니까 파랑색으로 한번 할게요. 파랑색을 다이아미 딜라이트랑 딜로딜로는 제가 안 걸어놨네요. 사양제품 주씨는 그때 한개 남았다는 거 아직 계도안 했더라? 근데 사양제품은 일부러 안 걸었어요 뭐한 개밖에 안 남았길래 진짜 주무수세요. 그니까 주무수서 최소한 사람 누구야? 진짜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취소하셨지? <웃음> 그냥 주씨는 일반 시럽젤에 비해서 좀 연한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젤로젤로의 하늘색. 젤로젤로의 파란색 아이 아니에요? 하늘색이에요. 아, 아, 젤리아아 젤리 젤리 젤리 미안하다 그래 내가 미안하다 그래 아, 네. <웃음> 사과 받아주셨네요 또 젤리젤리 음. 하늘색 살짝 발라주고요 다 바르고 난 다음에 그라데이션 할게요 나와요? 유튜브 지금 나왔나 역시 소리가 나올까요 지금 나와요 소리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네후응 <웃음> 이렇게 <웃음> 하면 핸드폰에서는 빔이 보이거든요 음음 음. 그래서 자연광 받았을 때 이렇게 하면 빔이 완전 쫄 보여 그 알죠 요즘 인스타에서 유행하는 그 레이저 빔 같은 애들 그거거든요 얘들이 내가 핸드폰 카메라 좀 그렇게 돼야지 잘 보이긴 하는데 아까 8번 요청이 들어와서 8번 요청해볼게요 8번은 한, 이거 파란색 시럽에 한번 해볼게요 왜 웃어요? <웃음> 아까 탑칠 해놨는데 지금 사이클로 한번 닦고 발색도 엄청 잘돼요. 그냥 이렇게 비벼만 주시면 됩니다. 됐다. 짱이죠. 이렇게 발색도 한 번에 음. 쨍쨍하게 잘 나와요 진짜 예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그냥 원하는 색깔 고르셔서 구매하시면 되세요 이거 꺼진 이거 유튜브가 살짝 꺼지는 김에 지아 까는 이용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블이드 음. 선생님과 짱 감독님입니다 맞아요 애기 감독님 다시 내려가셨어요 응 애기 감독님 그건 그런데... 새로 사달라고 말씀 드리러 가셨어요 음, 유튜브가 자꾸 꺼져 꽂아... 아 근데 웃긴 게 뷰아켕 때만 이러는 거 알아? 어, 맞아 진짜 이, 이상하게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뷰아켕 귀신 그 단발머리 귀신 걔가 또온거 아니야? 뭐야 무슨 얘기하지 마요 뭔가 무섭잖아요 어, 아니야 뷰아켕 초반 때 사람들은 알걸? 뷰러들 초반 때도 장 우리 그 초반 때도 있었던 사람들 보면 알아 그 뷰아킹에는 단발머리 귀신이란 애가 존재하거든요 응? 음, 다 몰라? 몰라요 오셨잖아요 아 짱꽃농농의 루님 모르구나 무서운 얘기는 원래 비하킹... 잘 듣지 않는 편이에요 아 근데 부... <웃음> 무서운 건 아닌데 여러분 무서운 건 아니죠? 하나비님 <웃음> 한아비님 알.. 하나비님도 알건데? 그 단발머리? 뭐야 여기 단발머리 귀신이란 사람 아무도 없어? 초반 멤버들 다 어디갔어? <웃음> 자, 제일 연한 색깔로 살살살살 당겨주면서 그라데이션 시켜줄게요 유튜브에서 뷰아킹 인기를 시샘하는 거라고 <웃음> 그러니까, 아, 원래 단발머리 귀신이 맨날 글리터 뒤집어 얻고 그랬거든 아. <웃음> 뷰아킹 뷰어, 때만요? 음. 아. 그래가지고 내가 골머리가 아팠지 근데 지금 이제 컴퓨터를 뷰아킹 때만 끄는 거예요? 음. 너무 예쁘죠? 음. 이렇게 그라데이션 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내가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어제 욜로님 화장실 간다고 지나가길래 내 뒤에 야 일로와봐 너무 예쁘지? 이거 핑크색 너무 예쁘고 같지 니 이러면서 음 예쁘네! 이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음. <웃음> 아 머리 많이 길었어요? 그 <웃음> 아 그래 이제 단발머리에서 약간 중... 중발됐나? 중, 중, 중, 중. <웃음> 중발머리로 중발 중발머리. 할까? 아 유니콘 색도 염색도 하고? <웃음> 아 알고 보니까 내가 그 귀신이었어? <웃음> <웃음> 그렇지 시즈님께서 오 너무 신기하다 글리터를 뒤집어 엎었구나 귀신이라고 <웃음> 하셨는데 왠지 이거 국어책 읽는 느낌 아니에요? 오 너무 신기하다 아니 네, 그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단발머리 귀신이 글리터를 또 얻고 뭐 뭐만 하면 막 뒤집어 엎고 막 난리 부스쳤거든요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단발머리였었네 그때? <웃음> 짱이죠? 이래서 밑에 그 글리터를 깔고 위에 음. 그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센트가 1 9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음. 루센트다. 이러면서 막그해냈잖 이렇게 말, 말을 했잖아요. 그들이 음. 내가 말을 못하네. <웃음> 루센트가 아니라 그래요. <웃음> 음. 또 이런 식으로 나는 밑에 루센트, 그 은색 글리터랑 글로우랑 섞어서 발랐어요. 그리고 파란색 시럽제를 그라했어요. 파란색 시럽제는 딜라이트 파랑이랑 젤리 젤리랑 주씨. 쥬시. 근데 주씨는 한개남았 음, 이걸로 그라데이션 했어요. 핑크에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와니를 한번 해볼게요. 짠. 우리 하트 팔레트도 신상으로 나와서 두 가지 다 들고 왔어요. 너무 귀엽죠? 핑크색이 예뻐다 핑크색 예뻐? 그럼 음. 핑크색 나하고 회색은 루나 줘야지 <웃음> 근데 어차피 두개다또 금요일날 루나가 신상 라이브 때 들고 올 거라서 깨끗하게 써야 돼요 음. 어차피 베이스 젤만 덜 거니까 이리고 <웃음> 베이스 젤을 덜던지 클리어 젤을 덜던지 다 상관 없거든요 솔직히? 근데 베이스 젤은 묽잖아요 묽어서 묽은 걸 사용할 거면 양 조절을 잘 해야 돼요 많이 떠서 통하고 떨어뜨리면 이렇게 팡 하고 번져가지고 동그라미들이 합쳐져 버려요 그리고 띡한 클리어 젤을 사용할 때는 예쁘게 동그라미는 유지 돼 근데 그게 너무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서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오버레이가 제대로 안 되고 울퉁불퉁하게 될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띡한 걸 사용하든지 묽은 걸 사용하든지 양 조절만 잘 하시면 돼요 민지님이 저 팔레트 내 취향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팔레트 진짜 이쁘지 않아요? 아 진짜? 그러면 사용제 그거 선물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베이스 하든지 클리어넬 하든지 탑젤 하든지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다 보여줄게. 이건 조금 띡한 라인의 볼륨텁젤이고요볼륨텁 젤에서 조금 띡해요. 베이스 젤은 묽겠죠?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악타 할건 아니고 여러분들 한테 묽은거와 띡한거 를 했을 때 차이점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진비 110번 시럽 화이트고요 시럽 화이트 중에서 완전 시럽 말고 약간 이런식으로 반시럽 느낌의 화이트 사용하시는게 와이할때 조금 더 예쁘게 돼요어쨌뭐 닦을 거니까 하고, 베이스 젤. 묽은거 사용할거다. 묽은거는 이만큼 하는데 이만큼도 많을거예요 왜냐면 톡 떨어뜨리면 금방 이렇게 번져버리거든요. 묽은거 사용하면. 그래서 묽은거 사용할때는 되게 소량만 그냥 이렇게 놔둬주는게 오히려 나아요. 왜냐면 이렇게 계속 만들어 주면서 얘들이 퍼져 나가고 있을 거거든요. 음, 베이스 젤은 소량만 해줘야 됩니다. 묽어서 그러니까 막 흐르고 넓게 퍼지고 잘잘 잘 넓게 퍼지니까, 그리고 띡한 거. 한거 사용할 때는 난 요만큼을 떴어. 근데 여기 올리고 싶어. 이렇게 올리면 이제 얘는 탑이라서 그렇게 많이는 안 되는데 좀 많이 띡한 거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면 여기 위에 이렇게 많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지금도 보면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오버레이가 볼록 볼록 볼록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 생각해서서 양 조절해주시면 돼요. 잘안 퍼지고 이렇게 고정력 있게 된다는 장점은 있는데 띡한거 사용하면 옆에서 봤을 때그 볼록이가 쉽게 오버레이가 안될 음. 응, 레벨링이 안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들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럼요 주연님들 아주 똑똑하셔서 응. 뭔 말인지 알지? 그런 말은 찰떡같이 또알아들시죠 응. 그러니까 맨날 묵은거 써야되고 띡한거 써야되고 질문 많이 하시는데 때때 응. 내고 싶은 그 느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응, 내고 싶은 느낌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생각해서 하면 될것 같아. 띠깐 거오 어, 되게 오래 방치해야 되지, 그러면. <웃음> 근데 오래 오래 방치할 거또 생각하면 그 거리를 띄워서 완일을 해야겠죠? 음. 얘가 번질 거니까. 그쪽. 얘가 여기서 이까지 번져 나갈 거니까 그러면 난 옆에 동그라미를 한 이쯤에 해야겠네라고 계산을 해야 돼. 아니면 한개 하고 오랫동안 한 기다리고 왔다가 다 퍼졌.. 이때쯤 다 퍼졌네 하고 와서 또 가던지 그니까 러 하나 떨어뜨리고 1분 기다렸다가 하나 떨어뜨리고 1분 기다렸다 하던지 이깐 거할 거. 음 맞아 그냥 중간 정도가 좀 좋긴 하겠죠 근데 중간 정도 찾는 게 해도 힘들잖아 아세블레이런는 시간이 많아요 아 그치 과자 하나 먹으면서 티비 보면서 그쵸 원래 셀프네일 할 때는 티비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내손해할 때는 티비 재밌는 거 틀어놓고 하나 보면서 꾹꾹 하고 그러면 이제 손하는데 막 세네 시간 걸려 서 <웃음> <하는. 웃음> 내가 티비를 보는지 손을 하는지 모를 정도. 끝부분에만 화이트 칠할게요. 윗부분에는 그 파도 칠하는 거 해줄 거라 가지고 뚤뚫 화이트 씨랑 올려줬고요. 아 니는 조금 동그라미가 불규칙한게 예쁘죠? 아 그리고 이거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욜로님은 강낭콩 모양이 너무 예쁘댔어 음. 그랬잖아 음. 동그라미가 예뻐요 진짜 파도같은 느낌이어 클리어제 올리시는, 올리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우 이때까지 설명했는데 <웃음> 아 나한테 그러지마 클리어제 올려도 되고 베이스제 올려도 되고 탑젤 올려도 되는데 이제 물기! 물기를 선택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보, 저처럼 이렇게 천천히 하면 제대로 이렇게 점점 퍼져 나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모양이 찌그러질 수도 있어. 요 옆에 애들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똥똥똥똥똥똥똥똥하고 그냥 바로 큐어링 하는 게 나아. 윤지님이 항공포증 주의하셔야 된다고. 어 맞아. 동그라미 할 거면 항공포증 주의해야 돼. 음. 응, 베이스 클리어 탑재 다 돼요.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밑에는 동그라미하고 위에는 약간 찌그러 방탱이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는 어차피 가려질 거거든요. 위에를 어떻게 할 거냐? 라인젤 준비해 주시고요. 스퀘어 브러쉬. 파도 칠게요 파도 어 여러분 사이코 봐요? 드라마? 나만. 저 아직 시작 안했어요 아왜 어, 시작 안하냐고 언니 한 10화까지 나오면 시작할 거예요 저랑 상담님이랑 같이 신타임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왜또 그... 점심시간에 보지 기다리기에 또 아. 마음이 그럴 것 같아서 짱 스퀘어에 저 반만 묻혔거든요? 반만 묻히면서 마르트에 살짝 살짝만 칠해주고 일단 그냥 바로 그려줄게요 이러면서 쓱쓱쓱 그어주면 알아서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예쁘지? 그래서 우리 대리석 할때 많이 하는 기법이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다쳤다고 다들 <웃음> 마네킹 비주얼이라고 아 진짜 와 잘생기고 예쁜 건 맞아 너무 예 소혜진님 뭐 그렇게 예뻐요? 그렇죠아 욕도 목을 뭐 그렇게 잘하고 예뻐? 어 욕을 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쁜 게 좋은 거 아, 욕을 너무 막깔나게잘지어 잘해요 <웃음> 이렇게 하고 한번더 할게요 스퀘어 브러쉬에 반만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블렌딩 해주고 위쪽 부분에 파도 일렁이 한번 더 할게요 아, 와니아트 보면 약간 소금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뭐해? 그냥 느낌이. 아니, 그런... 무슨 동그라미 소리야. <웃음> 그런 생각 안 해봤다고요? 음, 저... 약간, 약간 소금기 있는 느낌 있잖아요. 저기 딱 동그라미가. 아, 지금 나왜 이래? <웃음> <웃음>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오늘 생일이잖아. <웃음> 이렇게 두개 했고. 바닷물 같다는 표현이 있냐고. 아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바닷물 같아서 약간 저 동그라미가 짠맛 날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진짜 그런 느낌. 그런 어, 느낌. 그냥 다 맞다 해줘요. 오늘 장감독님 생일이니까요. <웃음> 아니 그건 느낌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이거 이거죠? 그냥 다 맞아요 해줘요 그냥. 네 말이 맞아 그래. 이렇게 해줘요. 율론이 <목소리를 WOKE> 오늘 생일인데 뭐 시켜요? 시켜요? 지... <웃음> 생일인데 뭐안 먹고 싶어? 피자 나 치킨공도 시켜? 피자치킨피나치 <웃음> <목소리를> 어, <웃음> 나쁘지 않죠? <않게>. 다들 어때? 뷰라님들에 물어본 거예요 피나치공 어떠냐고? 아님말 아파서 물어거요 <무서울> <웃음> 먼지야. 응, 와이퍼에 먼지. 우리 사라프는지 와이퍼는 없어요. 와이퍼. 이 와이퍼에 먼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짱. 이렇게 맞습니다.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어 인스타에서 아트 보니까 바다 가고 싶다고 그쵸 맞아요 바다 진짜 너무 가고싶어 바다 갈 때도 그럼 마스크 껴야 돼? 바다 갈 때도 아 있어요. 그거 하면 되겠다 그 있잖아 입에 그거 산소옥 기요어산소기 <웃음> 끼고 아. 그 눈에 곡을 쓰고 바다 안에 들어갈 예정인 거예요? 어 마스크 끼고 수, 들어갈 순 없으니까 스쿠버다 이어처럼응 어, 근데 그거 나쁘지 않다 마스크 끼고못 들어가니까 말하다가 튀어나갔잖아 아하. <웃음> 짱 감독님 때문이야 그치,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약간 그 있잖아 그 모자 쓰고 해녀님들이 쓰는 모자 음. 그거 쓰고 고글 쓰고 그러면 코로나 절대 안 걸리지 않을까? 그쵸 그쵸. 네일 쿠님이 아, 오늘 아따 따라하기 각입니다라고 했어요. 음, <웃음> <웃음> 이렇게 합죠. 오늘 아따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다들 따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따도 그리고 출책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오늘 아따 많이 많이 기대할게요 예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리석까지도 할수 있는 대리석에 쓰는 기법을 그냥 여기에 많이 갖고 온 거였죠? 음 이거 저게 짐다요 <목소리> 어..해수욕장에서 아, 마스크 안 끼면 벌금이래요 <목소리> 그러니까 피림님이 말해주셨어요 마스크 끼고 근데 물에 들어가면 마스크가 줬잖아 방송 마스크가 있어? 없어요 <목소리> 마스크를 끼면 어떻게 물에 들어가지? 나 볼륨탑 이렇게 떠있나? 볼륨탑으로 오버레이와 함께 베리굿의 볼륨탑입니다 이렇게 하고 파츠를 붙이든지 뭐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파츠 저거 꺼내놨는데 밀키웨이 파츠 밀키이 파츠가 쓰기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여름에 할 때. 아 율루님이 어제 나한테 뭐라 했잖아 파츠 정리 똑바로 안 하냐고. 근데 이거 낭대비할때 쓰고 여기에 우르도다 담아서 그렇거든 이빵껍데야 율루님이 너무 했네. 그렇죠. 네. 뭐라고? 이것도 예쁘죠? 이거 밀키이 파츠 이번엔 신상. 요 아이고요. 근데 이것도 받아왔어. 아 이거 언제 정리해 진짜? 얘는 뭐야? 정리할 생각 없는 거 아니에요? <웃음> 이거 되게 귀엽지않나요? 내 여기 놔둘게 어, 어, 탱탱볼 하트 탱탱볼 하트 너무 귀여워 짱 귀엽죠 여러분 뭐 이렇게 귀여운 것들이 있어? 명식도 읽었고 네 그님이 비리인파츠들탐는다라고 해주셨어요 나 손에 뭐할 거냐면 자랑하려고 들고 왔지롱 다들 보석금 탐, 탐난다고 너무 많다고 이것도 있지롱 우리 근데 아직 안 올린 거지롱 이런 거 신상 좀 이렇게 자랑 좀 해놔야지 다들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뭐가 뭔지 몰라서 구매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내 손에 할 거라고 내가 챙겨놨는데. 근데 단점은 정리를 안 하면 못해. 못 찾았어. 아 여기 있다. 나는 이번 컨셉 나비야. 이거 붙일 거야 내 손에. 같에 내거 하고 싶다고 뷰리 세비또약 올린다고 <웃음> 이거랑 나비가 또 있거든요. 새거 까기 싫은데. 이건 이미 저도 주세요. 네. 가져가세요. 아 굴고 이번 주 왔던가 저번 주 왔던가? 아 저번주에 아따 참여하신 분 오늘 당첨되실 분들은 제가 여기 보석함에 있는 거제 개인용품으로 선물 드렸어요 뷰아캠 그거 뷰리 계정에 사진 올린 거 있잖아요 제 개인 걸로 파, 파츠 드린 거예요 8개 이거 봐라 이거 진짜 예쁘죠? 어 이거 진짜 예쁘다 나비 응 그래서 나 여기다가 이거 붙일 거야 어디다 여기? 여기다가 이거 이렇게 할 거야 아트해서 나비로 할 거야 음. 이렇게 할 거야 오 예쁘다 짱이지? 이거 조만간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약올리려고 들어왔두 아직 안 올라갔는데 지금 자랑하고 자랑타임인거죠? 네 뷰리쌤의 자랑타임 이것도 예쁘던데? 이건 올라가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찾으면 되게 예쁜 거 많거든요? 근데 그거 귀찮아 가지고 안 하시더라고요 누나 올라왔어요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왜 올라왔지? 음, 몰라 <웃음> 일하기 싫어서 올라왔나 <올라간다> 보죠 <웃음> 우리 어디 있지? <웃음> 나한테 하던 거 어디 갔어? 여기 안에 여기 있다 인스타에서 예쁜 게 엄청 많다고 음, 이거 붙일게요 밀키웨이 위키 위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가 앞에 누워 있어요. 누웠구나. 다시 앉았어요. <웃음> <웃음> 다시 앉아 앞에서 씩씩거리고 있어요. 저 이게는 메뉴위 할 옷인 것 같아요. 라쌤 <웃음> <누나> 지금 <웃음> 아네 아, 층이 뭐라고 했어? 몰라요. 저한테 씩씩거리면서 화내고 있어요. 얘기하지 아 얘기하지 말래요. 저한테 이제 되들어요 <웃음> 왜 얘기하냐고 조용해. 조용하래 저한테 방송 왔는데 어떻게 조용하죠? <웃음> 알겠어요. <그쵸? 웃음> 여러분 저 조용해야 될것 같아요? 음음음 거짓말도 음음 <웃음> 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음. <웃음> 알겠어요. 조용. <웃음> 조용할게요. 아직 귀리 집이 조용하니까 에어컨이 떠지기 시작했어. 픽서로 붙일게요 밀키웨이 파츠 이거 진주랑 같이 있어가지고 여름내일하고 난 붙이면 되게 예쁠 것같요 윤지님이 와 예쁘다 저거 라고 해주셨어요 응그 음, 밀키웨이 응. 다들 너무 예쁘다고 근데 이거 파츠가 약간 진짜 진주 느낌이 같이 나서 진짜 예쁜 것 같아. 응. 그래서 바다 하트 할때 되게 좋은 것 같아. 응. 루나 쌤이 에어글 버 저거예요. 러브 허니비 파츠 하트 꿀보 올라와 있네. 또 나만의 파츠가 아니었네. 약올리지 못하네. 아 뭔데 나도 알려줘. 왜쑥톡쑥톡거리는데피나치고 얘기하고 뭐라고? <웃음> 아, <모르겠다고? 웃음> 나한테 욕한 거야? 뭐라고? <웃음> 아 메뉴 나 순간 너무 깜짝 놀랐다 나는 <웃음> 로님이 저한테 욕한 줄 알았어요 <웃음> 이스타에서 갑자기 뜬금으로 출첵해주셨어 <웃음> 뭐? 캡처 타임 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출첵 해주셔도 돼요. 응. 음, 여러분도 맞아요. 역시 출첵. 아따, 이벤트가 있죠. 이렇게 하고. 탑 칠할게요. 그러면 끝. 이거는 다시 누나쌤한테 줘야 하니까. 다시 새거 있냐. 그러면 신상방송때 다시 새거인척 하면서 방송할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좀 깨끗하게 닦아줘야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봤어도 루나 방송때는 모르는척해요 우와 저게 뭐야 <웃음> 신기하다 이런거 리액션해주세요 응, 내 스타일이야 원형식으로 알죠 다시 새거 있냐? 김경민님, 저도 이제 들어왔어요라고 해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요거는 색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안녕하세요. 다들 <웃음> 인스타에서 와 너무 예뻐요 내 스타일이라고 신들린 연기를 준비하시겠다. <웃음> 까지 했습니다 가요? 음, 네. 네. 피자 피자나 치킨공도안 먹어? 응 음. 벌써 시켰어요? 어, 좀 빠른데? 아 지금 12시도 안됐는데아 음. 오래 걸릴 수죠 짜잔 어, 빨리 누나 저... 리액션 해 응. 어때? <웃음> 아니, <웃음> 이 얘기했지? 짜잔은 왜루나쌤이 하는 거야? 짜잔은 내 아가 하는 거고. 짜잔은. <웃음> <웃음> 와. 별로야? 와. 왜 도망가요? <웃음> 별로래요 루나가 저 죽었어 저 금요일에 지하할때 옆에서 나는 우우 <웃음> 이거만 할 거야 우뭐 <웃음> <웃음> 베이스 칠하면 우 칼라 칠하면 우 이거만 할 거야 진짜 저 루나 저거 진짜 베이스 칠하면 우 <웃음> 칼라 칠했습니다 우 이렇게 했습니다 인스타에서 갑자기 짜잔 짜잔 <웃음> 리액션을 다 보니까 짜잔, 짜잔. 내가 요즘 동숲에 빠져가지고 맨날 상어잡으면 우리 주민 애들한테 집마다 가가지고, 어, 가가지고 짜잔. 짜잔 그리고 집마다 들어가가지고 짜잔 굳이 집에서 쉬고 있는 애한테 옆에 가가지고 박수 쳐줄 때까지 안 나가고 짜잔 짜잔, 짜잔. 짜잔. 박수 받을 때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몰드, 몰드. 여러분, 우리 몰드도 신상 많이 들, 들고 있는거 알아요? 이거는 신상 꽃몰드고, 요거는 캔디. 이거는 시럽이랑 하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곰탱이가 앞뒤로 있어요. 저번에는 모키가 앞에, 모키 3, 모키 4가 뒤통수였잖아. 이거는 근데 앞뒤가 있는 모키고요. 대신에 사이즈별은 아니지. 그리고 선인장이랑 같이 있는 곰돌이. 그리고 이거는 조개랑 리본이 같이 있어요 조개가 사이즈가 한개라는거 우리 원래 조개 사이즈 여러개잖다가 조개 조그만한 그 여러개 있는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응. 응 근데 그 품질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음. 들어왔을때 얼른 하셔 자 지금 사용할거는 이거 바바라의 꽃 몰드인데 제가 미리 흰색은 여기 바탕에 칠해놨거든요 근데 신상 너무 좋다고. 응. 신상은 보고만 있어도 사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했고, 클리어 젤 담을게요. 어? 클리어 젤 그거랑 거졌나요? 어? 아, 누나는 긴손으로 올라오냐. 뭐라고 들고 올라오지. <웃음> 안 익혔잖아요. <웃음> 응. 원래 그거 짜는 클리어 젤 있으면 짜는 클리어 젤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통밖에 없어가지고, 통을 안에다가. 기포 안차게 넣어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 새로운 아 하기 전에 어 인스타가 거의 1시간이 안해서 꺼질 때가 됐으니까 한번 나갔다가 들어올게요 네, 그리고 바로 그거 할게요 당첨자 발표할네 당첨자 발표할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인스타 여러분들 클리어젤 넣어줄게요. 인스타 다시 켰는데 혹시 시작 됐을까요? 아니요. <웃음> <좀> 켰는데. 됐어요. <웃음> 아 됐어요. 네, 네 들어주세요. 넣었고요. 아 <웃음> 네 옆에서 옆에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웃음> 목소리가 안 들리지만 옆에서 지켜볼 때도 있고 들락달락거릴때도 있어요 <웃음> 자, 그럼 우리 저거 꾸는 동안 한번 발표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아요 음. 저번 주비하인 출첵과 아따 당첨자 발표하도록 할게요. 출첵은 셀프 네일 언더바 네이 언더바 네 삼님이시고요. 아따는 어디 여기 구육 프리티 언더바 제이 네이심입니다 이럴 거면 저거 왜 만들어? 아니 여기 인스타에 안, <웃음> 안 보여가지고 여보 조금 네 <웃음> 인스타에 안 보여가지고 한 거예요. 계속 말씀해주세요. 네, 오늘도 역시 서 첫째 과 왔다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 사연샘 뷰리 계정으로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주소를 보내주시면 상품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내삼님 네 저거 신기한 게 내1, 네 내2, 네 내삼이잖아 네 근데 왜 내사랑 네 내온 네 없어? 길어서요. 길어서? 길어서? 충분히 내일 네 내삼도 네 긴것 같아. <웃음> 이거 아까 짱 감독님이 투덜거렸어 왜 이렇게 아니, 길어 아니 투덜거리지 않았어요 <웃음> 너무 저희가 가진 종이에 비해서 어머, 너무 이거 길어서 글, 이거 글자 적는데 이거 너무 종이, 길어 종이, 종이 여기다 썼어요 너무 길어 내일 네, 내사님 네, 지금 인스타에 응. 계시단 말이에요 <웃음> 아, 아까 아 그랬잖아요 <웃음> 왜 이렇게 처음이라고 신나 하셨단 말이에요 아유, 왜 기냐고 그랬잖아 아니에요 <웃음> 드려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물어봐야지, 내 사랑, 내 오는 왜 없냐고. <웃음> 짜잔! 귀엽지? 아, 내일 네, 대상님이 줄일까요? <웃음>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열심히 써보도록 할게요. 짜잔 내가 흰색을 더 꼼꼼하게 칠했어야 되는데 너무 막 칠했네 아까 방송 시작 전에 급하게 치루느라 이차 모칠해진 부분에 약간 색필 브러시로 메꿔 놓을게요. 애들 홈이 이렇게 많은 몰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브러시, 얇은 오벌 브러시나 색필 브러시로 이런 틈 같은 거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냥 팔리쉬 브러시로 약간 급해가지고. 막 칠하고 난 뽑았거든요 그래서 틈 부위에는 지금 잘 나오시는 것 같은데 할때 애초에 여기에 이틈 부위에 브러쉬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럼 또좀더 좀 섬세하게 작업이 되겠네요 응 음. 이거 이런 비누 있지 않아? 이 모양 비누? 그치 그런거 유기농 음. 비누있잖아요 유기농? 아, 유기농은 이런거지? 그냥, 그냥 이 비누틀 아 천연비누 그려봐서 그래, 응 음. 수제비누 이런거 음, 비누틀에서 본거같아 음. 그리고 저거 그거 아니에요, 혹시? 어떤 거? 저거 샤땡... 아니야 혹시? 어떤거? 저거 샷땡샷땡꽃 아니야? 그렇지오 약간 그 느낌있다 여러분 이거 샷땡꽃 같은데? <웃음> 방향제 같다고도 하시고 석고 같다고도 하시네 이거 샷땡꽃 아니에요? 샤땡꽃? <웃음> 응 석고 그거 그 5번 향수 있는 그짓말하는거어 응. 맞아 맞아 넘버5가 음. 유명한 집 향수고 음, 있잖아 그 5번 향수 넘버5가 응. 유명하지 다들 석고 방향제 같다고 그래서 석고 방향제에서 탈출시킬 거예요 아 그리고 그거 이거 얘들 틱톡 브러쉬 제가 단품으로 사용제품 걸어놔서 10% 할인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음. 여기에 사용한 몰드는 10번 몰드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바바라 입니다 동남아 같은 데 가면 기념품 샵에 파는 비누 같다고 그니까 응 맞아 그러 발리 이런데 신혼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사오는 선물 비누 같죠? 응. 거기에 음. 꼭 그게 들어있지. 맞아 맞아. 논이, 니노, 논이. 논인데. 니노, 논이. 논이, 논이. 향 엄청 잘 나는 거. 코코넛 향 나는 그런. 논이가 no 꼭 들어있지. 거기 발리 그쪽에. 베이스. <웃음> 네. <배수. 웃음> 샤. 샤. 샤. 샤. 샤. 샤. 샤땡, 살짝 베이스 묻힌 브러쉬로 <웃음> 이제 색감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유안을 할게요. <웃음> 하고 큐어링하고 중간에 노란색 한번더 칠할게요 응? 나 어제 피자나다 치킨공주 먹었는데 또 먹는 거니? 어, 어제 피나치공 드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엔 뭐 하지? 무슨 뭐 할까? 다들 뭐가 보고 싶으세요? 뭐아이도 받고 땅것도다 봤으니까 인어공주 꼬리? 이너 꼬리, 그래. 이노 꼬리 뭘 돼요? 아니요 엠보로 만들었어요. 엠보로 만들었어요. 이노 꼬리 좋대요. 그래. 이거 뭐 할까요? 바탕 멋질 뭐 아지 무슨 색 칠할까요? 장 음, 감독님 음. 불러줘요 응. 저는 5번 아니면 하, 2번? <웃음> 아, 2번 아까 우리 했죠? 응, 5번. 5번 아니면 1번 어, 4번이래요 4번 좋아요 <웃음> 아 정말 <웃음> 아니, 유진님 4번 5번 물어보셔서 근데 4번도 좋아요 초고르륵 소리 나요. 아 진짜 다이어트 해야 한다 진짜. 여름, 여름에 휴가 안 간다고 다이어트 안 하는 거 봐. 원래 여름마다 다이어트 항상 했는데. 여름에 어디 바다 가고 이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웃음> 잠깐 다이어트 쉬는 것 같아요. 맞아. <웃음> 원래 진짜 그래도 여름마다 는 항상 맞아. 다이어트 했거든. 여름에 놀러 갈 계획이 있었으니까 항상 그랬는데 <웃음> 음. 막 작년에 진짜 막 안먹고 이러다가 막 죽을 것 같으면 먹고 막이러는데 자기합리화를 하는 것 같아. 존중 지금은 뭐.. 뭐 어때? 뭐 어때? 벗에 제끼고 댕길때도 없는데 뭐.. 이러면서 <웃음> 그쵸 뭐때 수영장도 안 갈건데 뭐 여행가서 사진 찍을 일이 없어서 잘 다나는 것 같아 어, 사진이야 포토샵이 있으니까 아, 오케이. <웃음> 남의 시선이 오케이, 오케이. 남의 시선이 좀 눈은 좀 생각해 줘야 하니까 그실 <웃음> 핑크 너무 예쁘다고 나만의 만족이 로살 빼는 거였지 뭐 응. 거울 앞에서 담당해지고 싶었어요 아 내일 네, 내상님이 네, 여기는 강원도 바다인데 피서객이 너무 많다고 벌써 물놀이 하신대요. <웃음> 아니고 나도. 가... 근데 물놀이 하면 마스크 쓰고 물놀이 해요? 나 그거, 아, 그게, 그거... 그게 너무 궁금해. 나 그게,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나 너무 가고 싶거든요. 나도. 나도, 나도. 근데 그거 그게 무서워서 못 가겠어. 나는 워터파크도 가고 싶은데. 아 워터파크는 그러니까 나도 워터파크는 가고 싶은데 야외사는 근데 그다 음. 놀고 난 뒤에 그. 샤워 시설 있잖아요. 음. 안에 그 모여 있는, 갇혀 있는. 응응응. 음, 음, 음. 거기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 어, 나는 그니까 그거를 이용하기가 싫어서 그게 꺼려져서. 음. 그냥 밖에는 그래도 조금 공기가 이렇게 있는 밖이니까. 뭔가. 아, 아, 윤지님이 얼굴만 안 담그면 된다고. <웃음> 아, 와스까끼고안 안져, 젖으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거지 아 그러니까 집에 욕조 있는 사람 없냐고 거기 놀러 간다고 내가 동수배 욕조 없어요? 네가 너, 너 동수배 욕조 있어요 왜? 그 애기 감독님 집에 있어요 어. 아 나도 있어 <웃음> 아니 근데 열로님은 있다고 하는데 열로님 자기 집에 오지 말라그러면 열로님 엄마 보고 우리 집 잠깐 와있으라 하라니까 <웃음> 너가 안 된다고 집 잠깐 해. 바꾸는 거예요? 응 근데 오케이.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엄마를 어떻게 집을 바꾸냐고 <웃음> 엄마 보고 어떻게 나가라 그러냐고 <웃음> 진짜 아 해수욕장 앞에서 열 체크를 하고 방문을 한대요 그러면 마스크 모양대로 얼굴이 탄다고 <웃음> 아니 근데 나는 열 체크한다고 그러는데 그 모래 사장 때문에 열이 반사돼서 내가 이미 뜨겁지 않을까 <웃음> 아니 탈요 아. 아니 어머니 보고 밖에 있으라고 한게 아니라 어머님은 잠깐 저희 집에 와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혼자 <웃음> 야 우리 집 얼마나 좋아 우리 집 혼자 있을 수 있는 단독공간 에어컨 빵빵게치고 혼자 있으라고 호미리도 그게 좋을걸? 호미리란 여기서 닥스훈트 강아지입니다 호미리도 좋을걸? <웃음> <웃음> 호미리 약간 그거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토이스토리의슬링키랑 맞아 마이..마이..마이팬 아, 아이팬의 이중생활 응 거기에 나오는 까만 강아지. 강아지 닥스훈트가 <웃음> 똑같이,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맨날 동숲에서 그거 해요, 잠수해요. 동숲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잠수할 수 있거든요. 지금 쓰고 계신 통세일이 어떤 거예요?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중간에 주셨어요. 채우고 있는 거는 1번 색깔입니다. 오팔. 네. 제품 한 번만 올려주세요, 유루님 이거 금요일부터 베리 곳에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구 알림 서비스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지금 이게 너무 올리자마자 품절, 올리면 품절, 올리면 품절. 이게 진짜 예뻐서 응. 그렇게 많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응.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너 꼬리. 응, 생일 축하해. 갑 <웃음> 뭐야 <웃음> 베리굿 거예요? 라고 그런 네, 네 베리굿 거예요, 거예요. <웃음> 너무 예쁘다고 다들 진짜 예쁘죠 진짜 예뻐. 이거 진짜 예뻐 이렇게 막 반짝반짝 거리는 게 사계절 내내 쓸수 있는 색깔이어서 진짜 예 언제 해도 되게 안 이상하고 아. 예쁘게 발리는 그런 색깔들이랑 볼루님 <웃음> 진주 좀 갖다달라 해주세요 볼진주 작은거 밑에 듣고 계신 누구분들 볼진주 좀 가져다주세요 띠칸도 <웃음> 적당하고 너무 예쁘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거 너무 예뻐서 침 발라 놓으셨대 <웃음> 잘하셨어요 입고 알림 꼭꼭 해놓으세요 그래야 다음에 겟차실 수 있답니다. 음, 그 진짜 너무 예뻐. 누나 짱 빨라 아, 누나들 듣고 계셨구나 누나 짱 빨라 아, 사실 제 다리에 못 터따랐어요 사실 이 다리에 못 터따랐다고? 응. 감사합니다 방송 때마다 밑에 있는 분들 부른다고 <웃음> 아, 방송 출연 욕심이 다들 있으셔가지고 제가 일부로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바로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이거 클레이.. 이거 얘 자체가 엠보 자체가 약간 클레이 형식의 띡한 재질이어가지고 띡한 음. 제형이어가지고 이렇게 이너 꼬리 만들기가 쉽거든요? 약간 이너 꼬리가 휘면 더 좋아 진짜 헤엄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인거예요응 음. 음. 약간 삼각형? 응. 그라시아 엠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근데 그사용자품은 넣어놨는데? 내가? 사용자품 안올려져 있어? 있어요. 응. 별로 화났어. 나한테. <웃음> 있어요. 롤나쌤비치라 있어. 그랬어요. 떤 게? 저... 내가 이때까지 계속 이거라고 했는데 너왜 이거 욜로비치라고 해. 이거 그라시아한테 혼나고 싶어? 우리, 우리 신상나방 했잖아요 저거. <웃음> 아니 여기서는 안 보여요 톰이. 그라시아한테 아, 혼나고 싶어. 아, 저 억울해하는 표정 봐. 입오므려 우리 루나 쌤한테 게 콧구멍 닫아. 콧구멍 닫아. 그럴 수 있죠. <웃음> <닫아>. 네. <웃음> 그 <그럴 수 웃음> 루나 루나 앞에서 울먹이고 있어요. <웃음> 자 이렇게 해주고 큐어링 할게요. 앞에서 꽁얼꽁얼 울 울먹울먹거리고 있어요. <웃음> 이거 보이고 제가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비리테이 그런 거예요 <웃음> 여러분 옆에 뭐 하고 있는지 <웃음> 그거 있잖아요 아니 선생님 장 감독님 삼각형 그꽃깔 모자 쓰고 있거든요 꽃깔 모자에 <웃음> 깜짝 놀랐네 꽃깔 모자에 고무줄 <웃음>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루나 쌤이 와가지고 고무줄을 <웃음> 늘어뜨려가지고 <웃음> <웃음> 아 선생님! <웃음> 고무줄 누려뜨려가지고 네. 이거 놓으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짱구 동이 네. <웃음> 제발 봐주세요 이러고 있어. 손님, 어디 잡? 아니 아니 안돼 <웃음> 손을 왜 잡아요? 갑자기 <웃음> 우리 아이고 어, 선생님 방송한다. <웃음> 네. <웃음> 안녕 안녕 가세요. 이번에는 대게 조금만 떠가지고 꼬리 만들어줄게요. 이것도. 막... 너무 귀엽죠 벌써 한쪽만있으니까 진짜 그거 같다. 뭐, 오래고래 <웃음> 고래 같죠? 아래 상어 아래 그래, 그래, 저쑤 쯔루루루룩 아기 상어 상어 고래 노래가 있어요 근데? 있어요 고래요? 너, 뭐요? 옛날 노래 어? 나도 옛날 노래 고래 나오는 거 아는데 고래잡이 어응 고래잡이? 그거 말고 고래, 고래 아가씨 결혼하는 노래? 아고 <웃음> 고래 아가씨 이 노래 몰라요? 아기 알죠? 뭐지? 이 아저씨 보고 전눈에 한눈에만에 슬슬 살짝 윙크해 대요 이거 당신은 바다 못 아니 육지, 육지 못쟁이 나는 바다 이쁘니 선생님분결혼 없이. 다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저기 뭘까 자 떠나자 고래잡으러 아 이거 그거다 아, 노래 자잘 떠나자 잘 고래 그래 그 고래 동해바다로 동해바다로, 동해바다로. <웃음> 이 노래 잘 몰라가지고 죄송해요 나는 왜 알아? 그 아이 노래 아니야? 이렇게 양쪽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귀엽지? 얘는 좀 뭐일까? 저쪽으로? 나는 근데 몰드가.. 에, 엠보가 좋은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꿀진님이 고, 고래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 띄오래요 이 고래에요? 뭐 <웃음> 고래요? 뭐야? 고래? 원래, 원래 뭐지? 윤지님이 모래 아니냐고 하셨는데 모래? <웃음> 너는 뭐, 뭐는 잡으러 바다로 갈까? <웃음> 그 고래야? 고래 아니야! 그럼 모래예요? 아니. 뭐지? 뭐지 모래를 병해가.. 병에... 아 고기래요! 아, 아 고기! 고기! 아 그럼 고래야! 아 고기! <웃음> 그렇구나 <웃음> 맞아요 고기래요 누구야? 우리 낯은 사람 누구야? <웃음> 그런 식으로 하면 고래 노래 다다 만들 수 있어. <웃음> 아무거나 갖다 붙인다 <좀> 고래예요. <웃음> 아. 그리고 딜라이트 핑크 이용해서. 끝에만 칠해줄게요 고기를 <웃음> 고래를 잡으러 아기 고민할 때 네이크님이 상어 아니냐고 <웃음> 아니 상어 어떻게 잡아요 상어 잡으면 큰일 나지 않아요? 상어 잡을 수 있나 봐 상어로 아기 상어를? 아, 뭐지? 아기 상어한테 물리면 아파요 <웃음> <웃음> 아빠 상어한테 물리면 죽어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 노래도 있는데 맞아요 상어 어떻게 상어는 작아? 위험해요 상어 잡으러 가면 안돼요 아기 상어한테 물리면 아파요 엄마 상어 엄마한 상어한테 물리면 어떡해 근데 물려도 아파요 야. 아니 아빠 상어한테 물리면 죽어요 엄마 상어는? 엄마는 모르겠네 그니까 내가 엄마는 물었잖아 엄마 잠깐 어디 갔나봐요 <웃음> 자, 요런 식으로 끝에만 칠해주고, 안쪽으로 당겨주면서 약간 그라데이션 시켜줄게요. 우리가 이렇게 고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또 이렇게 나의 인어는 고래가 되었다고. 맨날 뭐만 만들면 지 아니요. 음, 그땐 주전자 만들었더니, 오, 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이네사님이또 새로운 노래를 뭐. 가져오셨어. 뭐 먹었대. <웃음> 이거 이거 원래 뭐, 무슨 동물이지? 뭔데 뭐. 아기 염소 받아 아기 고래 여럿. 뭐야 그거 아기 고래 여럿이 여럿이 불을 뜯고 놀아요. <웃음> 왜 그래? <웃음> 아기 고래는 불안 먹는다고요. <웃음> 약간 그거 아니야 추가할 투과의... 투인가? 어떤 거요? 추가열만나그 있잖아. 이거 지금 우리 한거 아기 아기 상어 안돼 물리면 아파요 아. 부르는 아. <웃음> 뭐지? 걔가 추가열이잖아 카피추요 아 맞아요 카피추 이름이 추가열이에요네 아, 아. 저도 몰랐어요 우리 엄마가 좋아했어요 그 가서 그냥 아. 네, 행복하세요 왜 결혼한데? <웃음> <에>? <웃음> 왜 행복해? 그냥 행복하시라고 했어 누구한테? 추가 열림? 이정도면 우리한테도 뭐 맛있는거 좋아하던거 아니야? 우리 이만큼 홍보해줬는데 <웃음> <웃음> 이렇게 하고 베이스 살짝 해서 그라 해주고 그쵸. 블루 꼬리에도 예쁠 것 같아요. 응. 핑크 꼬리도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끝에만 라인 따주고, 안쪽으로 살짝살짝 살짝 당겨주시면 되세요. 아니, 어쩌다 근데 우리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고래라고? 응. 나도핑크꼴 너무 예쁘다고 그지 예쁘지? 누가 한건데 부리부리 부리쌤이 어? 와 요즘 열로님이 저 부를때마다 자꾸 부리부리 <웃음> 어, 맞아요 멀리서 자꾸 부리부리 일러와봐 부리부리 <웃음> 자꾸 부리부리 부리부리 대망왕이야? 뭐야 이렇게 하시면. l see 도 o u I'll see you. I'll see you. I'll see you. I'll see you. I'll see you. i l 어 s 아짱구 o 혹시 부리부리냐 you. 응, 니까그 그러니까 부리부리 o u I'll s 누가 있는데 음, 이게 그리고 이제 비닐이 생 비늘이 생기니까 비닐 아니고 비늘이 생기니까 엄청 인어 같아지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음. 하고 진주랑 이렇게 붙여주면 짜 이거 야겠다 아니면 이거 붙여야지 붙이면 예쁠 것 같은데 별을 제가 밑에서 안 두고 와가지고 하트 붙이고 마무리할게요 가지, 가지 해라. 떨어졌네. 저 찾아야 돼. 아, 어, 저기 네. 있다.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어, 진짜 가지 가지 해라. 어. 어. 찾다. 아 왠수 진짜. 자 하트 올렸고요. 골진주 이거 몇개안 남았던데? 골진주도. 아예쁘자 여기에는 별로 붙였고요. 여기에는 하트로. 발머리 귀신인가라고 <웃음> <웃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 오버레이하고 탑해주면 끝이겠죠? 저 꼬리 없으면 약간 그 아이스. 오, 오. 아 ski 거 o n c o 꼬 o l l 거 go on. Girl, 그 o c o l l o 그렇 on. Girl, cocollo, cocollo, cocollo, c o c 오늘 l o cocollo, cocollo, cocollo, c o 아니,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손등에 멍들어 봤어요? 나 이거 손등에 멍들어가지고, 음. 며칠째 이러고 있어. 손등이 어떻게 멍들었어요? 갑자기? 아, 그러니까, 안 씻은 애도 아니고, 뭐냐고 그러게. <웃음> 못다 부딪혔어요. 모르겠어요. 자고라는데 이렇게 됐다. 처음엔 더 시꺼맸어요. <웃음> 무슨 그, 흙, 흙, 그, 뭐냐, 연탄 묻은 것처럼. 이렇게 탑치라고 연주님이 안 그래도 궁금했대요. 아뭐 손등? 저번에 <웃음> 네, 거. 아 묻은 거 아니에요. 이거 멍이에요그렇 <웃음> 아픈 척 해야겠다. 나 연약한 여자. 여기 닌게 맞아서 그래요. <웃음> <웃음> 뭐. <웃음> <웃음> <웃음> 제 표정 뭐랬어? <안> <웃음> 침대에 무섭게 찍혔나봐 제가 잘때 조금 허무하게 자는 편이긴 해요 맨날 자고 일어나면 무릎에 멍들어있고 뭐 어. 정강이 멍들어있고 아 그리고 재미는 얘기 해줄까요? 네 뭐요? 열로님이랑 루나쌤이랑 저랑 이제 집에 가고 있었어요 너무 분다 온거야 그래서 아. 내가 왜 이렇게 분다워? 나만 분다워? 이랬는데 갑자기 루나쌤이 뭐? 분..분다고? 바람이 분다고? <웃음> 근데.. 연로님도 몰라 그거를 바람이 불어? 이러면서 근데 내가 아니 분답다고 분다워 이러면서 설마 이것도 사투리야? 이러고 네이버 검색했는데 사투리래 맞아 우리 단톡방에 분답다고 올라오자마자 분답다가 뭐야? 분칠했다는 거니까 사했다는 얘기 별 생각 안했어 진짜 몰라? 윤지민도 몰라요? 분답다? 다들 모른데요? 분다.. 분다운 게 뭐지? <웃음> 분답다 분다워 아왜 이렇게 분답지? 이런 거왜 이렇게 분답노? 이런 있잖아요 하, 여러분 그.. 지방사람분 나타나주세요 지방사람 나의 편이 되어주자 저도 지방사람인데 분답다는 안 써요 너무했다 다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분답지 분위기가 답답하다 덥잡하다 답답하다 덥다 등. 번잡하다 번잡하다날 알죠 그렇 번잡하다 어 번잡하다가 표준어고 그쵸? 번잡하다의 사투리 분답다 분하다 경상도 사람이신데 모른대요 분답다 <웃음> 내가 진짜 네이버 검색한다 내가 진짜. 처음 들어보신다고 <웃음> 내가 정말 이 사람도 진짜 내가 진짜 검색하고 본다 내가 습하다. 사람이 너무 많다. 복잡. <웃음> 분답다. 분답다. 분잡하다의 방언. 경남 <웃음> 지방이래요. 수적탄. <웃음> <웃음> 야, 수적탄. 번잡이 분답이에요? 라고 물어봐주셨어요 번잡하다. 네. 번잡하다의 사투리 네. 번잡하다가 표준어인가요? 네. 번잡하다가 표준어 네. 다들 처음 들어보신대요 자 지금부터 출첵 타임 갑니다 꼬리가 자세히 안 보이네 그렇지 꼬리가 출체 줄까자 오늘도 출첵 이벤트와아따 이벤트 있으니까 많이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웃음> 이거 재밌겠다 약간 니아킹 끝날 때쯤 되면 하루에 하나씩 사투리 아니, 아킹그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한개더 하면 막 저번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미니 감독님한테 내가 아이고 무시레 무시레 이랬는데 뭐 무시레 이게 아, 뭐야? 무시레가 뭔데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또 물어봤어 무시레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음.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무시레가 뭐지 그니까 러오 마이 갓? <웃음> <웃음> 오케이. 그러니까 감탄사? 뭐 뭐? 엄마 엄마도 설명할게 그냥 그냥 무시레이, 무시레 무시왜이 일할꼬 얘가 이런 거지 뭐. 그왜 그러니까 이러지 얘가 이런 거왜 아, 이럴까 아이고 무시네. <웃음> <그러세요. 웃음> 네 오늘도 출첵과 왔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쉐리 바캉스 네일아트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아따와 출첵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다음주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안녕!